와... 태호야 이거 뭐라고? 소를 두번 추가했다고? 설마 <웃음> 지금 촬영 중인 거 아니지? <웃음> 아, 방금 촬영 중이었는데 진짜... 아니야... 뭔 소리야... 야 이거는... 야, 진짜 근데 이건 뭐지? 샐러드인가 싶을 정도로... 너 지금 진짜 촬영 중인데? 와... 어? 아 촬영 중 아니지? 촬영 중인데? 근데 말해 아니 봐봐. 와. 와 진짜 많다. 비주얼 봐.